콘소메이징 먹을까? 뿌링클 대항 말하는데 진짜까 아, 아. 생김새와 냄새 모두 다른데 먹어보면 알겠지 음. 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프라다 콘소메이징이랑 BHC 뿌링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링클 먼저 먹을때마다 맛있네요 역시 이번에는 뿌링클 대학마라고 하는 프라닭 콘소메이징 먹어볼게요 아참 콘소메이징이잖아요 저는 콘소메에다가 옥수수까지 있어서 약간 뭐 옥수수 맛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냄새도 맡아보면 옥수수 같아 근데 콘소메라는 고기 육수 베이스의 스프가 있대요 그 맛이라고 합니다 둘다 되게 비슷한 향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맛인데 먹었을 때 느낌이 비슷해요. 둘다 뭔가 달콤하면서 고소하면서 괜찮은데 대양마라고 할 만하다. 옥수수 한번 먹어볼게요. 어, 옥수수가 좀 맛있어진 것 같다. 저번에 한번 시켜 먹었을 때는 되게 막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약간 달달한 맛이 느껴지네요. 근데 이렇게 간간이 묻어있는 요 소스가 옥수수랑 같이 먹으면 맛있요 그럼 이제 뿌링 소스 가보자 이번에는 콘소메이징도 찍어 먹어보세요. 와, 잘 만들었다 이거. 야, 뿌링클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 저는 지금 뿌링클보다좀더 맛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뿌링초랑은잘 어울린다 음, 이거 먹다가 좀물릴때쯤에 먹으면 살짝 잡아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먹는게 더 맛있네요 야,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한 지는 모르겠는데, 평소 먹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치킨이 뭔가? 야. 먹다보니까 왜 뿌링클보다 콘소메이징이 좀더 맛있다고 느끼는 것 같냐면 뿌링클이 사실 저는 이제 적응이 돼서 너무 맛있고 좋은데 처음 먹을 때 너무 짭짤한거 아닌가? 약간 이런 강렬한 맛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근데 얘는 단맛이랑 짠맛이 밸런스가 뿌링클보다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부담이 없네 먹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둘이 있으면 좀더 이쪽으로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짠! 아, 근데 오늘 여기 BHC 평소에는 되게 잘 튀기는데 오늘따라 되게 마른 느낌이네. 오늘 닭에 수분기가 없던. 음, 저거 훨씬 촉촉하다. 안